요즘 상가주택이나 일반 근생 건물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금년봄부터 시작하게 될 공사에 대한 건축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이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보니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연년에는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가 바뀐다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변해된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작년에 철근값과 인건비 등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 바로 이런 점 등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금년 2022년에는 건축관련 자재비 및 노무비의 인상 전망과 이와 관련된 건축공사비는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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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새해 경제 전망과 경제 동향 분석에 관한 것으로 새해 들어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대체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저성장 고물가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지난해에는 수출과 소비 개선에 힘입어 4% 가까이 성장을 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연간 2.5% 정도 높았으며 경기가 코로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물가도 함께 오르는 고성장, 고물가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과 오는 3월 실시될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성장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부상한 데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공급망 차질 문제도 여전하고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인 중국의 성장이 준화되는 등 대외 리스크도 커져 올해 성장률은 3.2%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오는 3월 대선이 치러진 뒤에도 정치의 불확성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데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또는 바뀌지 않아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어둡게볼 수밖에 없고 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소비자도 지업을 닫으면서 금년에는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새 물가와 도무비 인상 전망에 관한 것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2022년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웃돌 것으로 되다보고 이러한 물가 상승은 금년 상반기 이후에나 물가 안정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요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물가 상승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작년 철근가 폭등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각국의 생산, 구매 비용은 상승하는 데다 중국 등 생산기지가 폐쇄되고 컨테이너 부족,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노동자 이탈 같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물가 상승을 야기했다는 것이죠. 또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는 유동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라 했는데, 이러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올해 중반쯤 팬데믹 상황이 누그러진다면, 보복 소비가 다시 강해질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 수요, 즉 물가 상승 압력이 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 상승도 검토해봐야 하는데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고는 있지만 특히 최근에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각종 보험과 후생복리 증진으로 인해서 모든 분야의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새해 건축 자재비 및 장비비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는데 이와 같은 물가 상승과 맞물려서 건설 자재비 및 장비비의 상승은 건설 산업을 둘러싼 리스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해 연말을 저점으로 다수의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의 불안감이 확대되는데 코로나19 이후 건축 경기의 반짝 호황으로 건설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덩달아 철근 수입과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말미암마 새해에도 철근, 알루미늄, 목재, 시멘트 등 건설 관련 자재비의 상승은 충분히 얘기해 볼수 있는 상황으로 작년에만도 그 전년 대비 30% 정도 급등한 것으로 작년에는 철근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철근값은 약간 진정된 상황으로 금년 초부터 또 시멘트 가격이 상승해서 금년 건설 자재값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조적공사의 경우에 시멘트 벽돌 장당 40원 가량 하던 것이 현재는 지역별로 최대 55원까지 오른 상태이고 네미탈 역시 2천원 수준이던 것이 2,800원까지 치솟았다가 업체들의 반발로 최근 가격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단체가 굴삭기 등 일부 기종의 임대 단가를 전년 대비 최고 20%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업체들을 삼중고로 내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하필이면 공사가 한창인 시기에 기습 인상을 하는 바람에 현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이 같은 공사 원가 상승은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각종 건축 자재값의 상승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까지 이어지고 이는 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작년과 같은 폭등 수준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현대 저체를 비롯한 중대형 생산업체의 대보수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제항사들의 수출도 재개되는 것은 다행스러운데 시멘트와 관련된 레미콘 가격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는 주요 시멘트 업체가 탄소중립화 정책에 발맞춰서 환경 관련 투자를 늘렸던 까닭에 생산량이 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고, 레미콘 시장에서는 수도권 레미콘 트럭 토요 전면 휴무제 실시, 제조사와 운수사업자들 간의 눈반비 협상 난항 등 자체적인 공급 차질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골제의 경우에도 천연 골제 공급이 감소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새해 들어서 건축 농무비 인상에 대한 것을 전망해 보면 이 같은 건설 관련 자재비와 함께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무비도 급등해서 최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설 근로자 임금도 평균 30%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방수공과 조조공등숙련기술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일당은 35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르러 전년 대비 10만원가량 오른 금액인데 이는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건설인력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부르는게 값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 건설협회가 이번에 공개한 시중 노임 단가보다 실제로 지급하는 노임 단가가 두배 이상 많은 수준이어서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사를 수주할 당시보다 실제 지급액은 두배 또는 많게는 세배 이상 높아서 인건비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데도 숙련공을 구하지 못해 현장을 세워야 할 정도인 경우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 발주 공사인 경우에는, 간접 노무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간접 노무비율 상향으로 그나마 그동안 간접 노무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건설 현장의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 발주공사가 아닌 상가주택 등 민간 발주공사에서는 공사 수주 과정이나 공사 내역서에서 이러한 간접 노무비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로 이러한 현장을 이끌어가는 업체로서는 실제로 숙련공들의 임금을 옳은 비용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해 건축공사비와 상가주택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작년부터 이어진 각종 건축 관련 자재값과 노무비의 상승은 금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인 건축공사비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승될 것인가가 이런 상가주택을 지으시려는 건축주와 관련 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공사비를 준비해야 하는 건축주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또 금년에 새로의 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자재비와 노무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할지가 문제로, 물론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는 시점의자재비와 노무비로 공사비 내역을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 단가가 실제 공사를 하는 시점에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가 염려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실제 작년 초에 공사 수주 계약 당시 철근값보다 실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될 때의 가격이 거의 배로 상승한 데다 그러한 값으로도 철근을 구하지 못해 공사 중단되기까지 한 현장들에 속출했는데 정부발주공사나 일부 양식 있는 건축주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응해 줬지만 그렇지 못한 현장에서는 직접 담당 공사를 하던 골조 전문업체에서 공사를 포기하려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니까요. 또 새로운 공사 수준을 위해서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려는 업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실제 최근 상승된 자재비와 노무비 단가를 적용했을 때 과연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아무리 공사비가 오를 것이라고 들 짐작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단가를 적용했을 때 공사비의 규모가 커지면 그런 공사비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신문보도 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재비와 인건비가 약 30%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 하던 공사비가 무려 650만원이나 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건축주들의 반응이 업체로서는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까지 2022년 새해 들어서 건축자재비와 노후비 인상 전망 등에 대해서 첫째로 새 전반적인 경제 전망과 경제동향 분석 두번째로 새 물가와 노후비 인상 전망 세번째로 새 건축자재비 및 장비비 전망 네번째로 새해 건축노무비 인상 전망 마지막 다섯번째로 새해 건축공사비와 상가주택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각종 생필품을 비롯한 물가나 인건비는 매년 오르지 않는 해가 없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작년 중반기부터 오른 각종 건축관련 비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된 비용들이 이미 공사비가 현장에 반영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새로의 상가주택이나 건물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 또 금년 새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모든 것을 공사계약 당시 작성된 공사비 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사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정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금년에도 물가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전체 공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어느 전문가 의견과 같이 이미 작년 중반기부터 건설 관련 자재비와 장비비 그리고 인건비 등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